6회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는 영어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IME 모드를 영 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회원등급 코드도 영어이기 때문에 똑같이 짧은 텍스트를 해주시고 영 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운동 종류는 한글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기본값은 한글로 설정이 됩니다. 사용시간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가 똑같이 영어이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에 영 숫자 반자를 해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로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면 마지막에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원기호와 0이 통화로 설정하면 보인다고 했죠.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에 별 모양이면 입력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폼 디자인, 오른쪽 끝을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아래에 크기도 조금 키워주시고 레이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줄을 바꿀 때는 Shift키를 누른 채로 엔터를 치셔야 줄이 바뀝니다. 제목을 마저 입력해 주시고 제목의 크기는 16 정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16정도기 때문에 2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에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레이블은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 시트, 데이터에서 행원본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생깁니다. 클릭해주시고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와 회원 등급 코드를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회원 번호부터 사용 시간까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회원 번호 더블 클릭 회원 등급 코드 더블 클릭 기본 요금 더블 클릭 운동 종류 더블 클릭 사용시간 더블클릭. 이제 입력이 다 끝났죠.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1번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회원 등급 코드 오름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원 등급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름차순을 해주셔야 오더 바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가 AA 또는 BB 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회원 등급 코드 아래에 AAO와 BB라고 적어 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AA와 BB 앞뒤로 쌍따옴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죠. 운동 종류가 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영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앞뒤로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다시 수영이고이기 때문에 이고면 같은 줄이죠. 같은 줄에 사용시간 60 이상을 적겠습니다. 크거나 같은 60 적어주시면 a 또는 b 이면서 운동 종류가 수영이고 사용시간이 60 이상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꼭 실행해서 결과 값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하나뿐이네요. 하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일단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하시고 A 또는 B이기 때문에 A가 해당되죠 다시 수형이면서 사용시간이 60 이상인 게 회원번호 M1이죠 M1은 조건을 만족하고 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되고 B이면서 수형은 됐는데 이제 60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됩니다 이젠 C라서 안 되고 다시 수형을 찾아보니까 C라서 안 되죠 C라서 안 되고 C라서 안 되고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건 M1 하나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제 창을 닫아 주시고 쿼리문이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의 개수를 세워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형식에서 열의 개수를 5로 바꿔주시고 열 이름을 예로 해주셔야 됩니다. 테두리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주시고 보기를 해서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답세 이상이 없다면 다시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서 아래에 리스트 박스 조회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레이블에 글자를 적어 주시고 클릭하시면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회색 조절점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16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맞춰 주시고 목록 상자도 크기를 조금 맞추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선을 선택해서 Shift를 누르시고 선을 그어주시고 테두리 두께는 가장 굵은 6PT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드래그해서 정렬 탭에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선은 클릭해서 방향키로 조금 내려 주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파선을 해 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행 원본을 클릭해서 커리문 전체를 선택해주시고 Ctrl+C 복사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는 다운표 Ctrl+V 다운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검정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해주시고 서식에서 글꼴색 검정을 선택해주시고. 본문을 선택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어 조건 절에 회원 등급 코드 운동 종류 사용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웨어 조건 절에 보시면 회원 등급 코드 운동 종류 사용 시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오더바이 구문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죠. 오더바이 구문이 회원 등급 코드로 오름차순을 해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인쇄미리보기를 닫고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폼 이름은 변경 없이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보고서에서 사용할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쿼리 디자인, 테이블 1과 2를 선택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회원 등급 코드에서 회원 등급 코드로 조인을 시켜 주시고 회원등급코드부터 비고까지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회원등급코드, 회원번호, 사용시간, 기본요금, 사용요금, 사용요금은 여기에 없죠. 그래서 위에 처리조건에 보시면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칸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사용요금을 입력하시고 콜론을 해주겠습니다. 사용시간 곱하기 기본요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칸에는 보너스 점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죠. 보너스 점수를 적어주시고 콜론 사용요금의 7%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요금을 적어주시고 곱하기 7%를 하시면 안되고 0.07을 적으셔야 됩니다. 백분율을 기입하실 때 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시험 전에 100%는 숫자 1과 같고 70%는 0.7, 7%는 0.07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비고를 기입해 주시고 콜론, 보너스 점수가 만원 이상이면 특별, 5천원 이상은 우수, 나머지는 보통이죠. IIF 문을 써야 하니까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입력하실 때 대문자로 입력하지 마시고 소문자로 입력해야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IIF 가로 열어주시고 보너스 점수가 만원 이상은 특별이라고 했죠. 보너스 점수 크거나 같다 10000 보너스 점수가 만원 이상이면 특별, 콤마 그렇지 않으면 우수와 보통이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을 적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입품문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품문 전체를 복사해주시고 컨트롤 C, 보통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제 만원 이상은 끝났고 만원 미만만 남았는데 만원 미만에서 5천원 이상이니까 5천원 이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5천원 이상은 우수 우수를 적어 주시면 만원 이상은 특별 만원 미만 5천원 이상은 우수 5천원 미만은 보통이 됐습니다 확인 이제 많이 해 보셔서 익숙해지셨죠 화면에 필드명 위에 부분에는 없지만 1번에서 운동 종류별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별로 정렬을 하려면 운동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수영, 스쿼시, 테니스, 헬스 이게 바로 운동 종류입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가 있어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더블클릭해서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시험 치실때 누락시키지 않도록 처리조건 1번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서 자료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창을 닫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저희들은 쿼리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해 주시고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운동 종류별로 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음 같은 운동 종류 안에서는 회원 등급 코드를 오름차순 하라고 했죠. 회원 등급 코드 오름차순 요약 옵션에서 사용시간, 사용요금, 보너스의 합과 사용시간, 사용요금, 보너스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시간, 사용요금, 보너스 점수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선택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총합계도 필요가 없죠. 평균을 선택해서 보고서 바닥글로 내려주시고 운동 종류는 합계 옆에 두시면 되죠. 합계를 조금 오른쪽으로 당기시고 운동 종류를 앞에 놓겠습니다. 운동 종류 머리글의 여백을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페이지 바닥글도 완전히 붙이겠습니다. 운동 종류는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회원 등급 코드, 회원번호, 사용시간, 기본요금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추가가 되죠? 드래그 해서 위치를 옮겨 주시고, 선도 미리 넣어 주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방향키로 위로 올려주시고 선 두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한줄을 선택해주시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정렬해서 맞춤 위쪽을 해주시고 선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바닥 글을 선택하시고 Ctrl V. 방향키로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에서 크기에 맞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맞춰 주시고, 사용 시간은 Shift를 눌러서 빠진 내용이 없도록 선택해 주시고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빠진 내용이 없도록 모두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 주겠습니다. 번호 스 점수도 Shift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서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회원번호가 왼쪽 정렬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선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교차 행색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해 주시고 본문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 운동 종류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교차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글꼴 색을 검정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너스만 선택해 주시고 정렬해서 맞춤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사용요금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기본요금도 선택해서 맞춤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사용시간도 선택해서 맞춤 왼쪽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회원번호는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해주시고 수영 합계가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죠. 조금 가깝게 붙도록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사용요금에 원기호가 표시되지 않았네요. 원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원기호가 표시되어야 될 때는 이렇게 원기호가 보입니다. 원기호를 입력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이 보이지 않는데 선이 보이도록 조정해 주겠습니다. 사용요금과 기본요금을 선택해서 디자인 탭에 속성시트 형식 탭에서 통화를 선택해 주시고 소수자리 수는 0을 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모든 선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두께가 가는 선인데 1pt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용 센터 제목이 페이지 머리끌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벌려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주시고 확인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평균을 총평균으로 수정하고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되죠.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보너스 점수와 비고도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미리보기를 해보시면 항상 점검하실 때 총평균은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평균은 64.4로 소수점이 표시가 됐죠. 소수점이 표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더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치는 소수자리 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 학계와 테니스 학계의 간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서 보기에 좋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운동 종류는 서식 탭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총평균은 소수점 자리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형식 탭의 형식에서 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합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소수점 자리 수가 표시되지 않게 됐습니다. 총평균 글자 위치가 헬스 학계 밑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가 비슷하기만 하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